많이 들고 싶은 밤이야 너 없는 이곳은 고요한 밤바다야 네 잠버릇이 말야 그리워지는 걸 보니 그게 자장가였 게 사실이었구나 결국에 이건 짝사랑이었던 것 같아 그럼에도 아직 끝나지 않은 내이 짝사랑은 아직 늦지 않았어 너 듣고 있다면 아직 기다리고 있어